뱀파이어 서바이벌, 무기별 첫인상, 끝인상 오, 좋네 나쁘지 않아? 치킨앞 없어도 피 채워서 개꿀이구만 아, 이게 무슨 무기야? 개구리야 뭐야 이거? 오, 다 죽어! 개자식아! 마늘이 완전 지우개네, 개좋네 한국분들이신가요 마늘을 내성이 생겼나? 안 죽어? 저쪽으로 던지라고 저쪽으로! 애들 집쪽이 많잖아 이 조금만 던지는 거였죠. 아니, 어떤 놈이 이딴 식으로 던지냐? 응, 계속 그딴 식으로 던져봐. 지금은 그만이야. 오늘부터 기독교를 향한 욕은 나를 향한 욕으로 간주하겠다. 오늘부터 기독교를 향한 욕은 나를 향한 욕으로 간주하겠다.